산색으로 다 썼어. <웃음> 가자 오빠, 안녕! 오늘 상당히 초록초록하네요. 여기는 부산 북천동 고분군이라는 곳이고요. 고분고분은 할게. 그거 알죠? 남친, 남친 짤. 카메라 한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손 이거, 이거, 이거. 아쉬운 연인들. 근데 이거 내가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다. 아니요, 아니요.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한 2초 넣어주세요. <웃음> 날씨 좋고, 길 좋고, 경치 좋고, 사람 좋고. 아! 사랑합니다. 멘트 좋고. <웃음> 여기서 이제 슬슬 미션 드리고 습니다 어, 벌써? 여기서부터? <웃음> 보물찾기? 우리 막 도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. 우리 막 뉴스 나와요. 옛날에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셨죠?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. 어. 스티커를 15개 이상 찾으시면 소정에 참칩니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빨리 가자. <웃음> 든든한데?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... 나 찾은 거 같아. 어? 진짜? 이거 맞죠? 핫해. 아 맞네. 말도 안 되는 곳에 막 있을 수도 있어 피디님 발바닥 좀 봅시다 아니. 발 신발 좀벗어봅시다 아, 신발 발등 좀 들어보세요 아, 먹은 거 아니야? 입에? 응. 입천장에 붙이고 있고 막 앉아. 오빠 왠지 저 위에 있을 거 같지 않아? 이돔 위에? 한번 도전해보겠어? 아, 아니요 아, 아니 아니야? 혼나 유물, 유물들이 유물 있네요 이런 길바닥에 막돌 같은 데붙어놨을지도 몰라 아, 오빠 잘 찾네. 꼼꼼하게 뒤져야 돼. 아난 저게 너무 예쁘네. 동산 위에 액자를 그려놓은 것 같네? 아! 어, 미안해요. 너무, 너무 시끄러워져. 안돼! 아, 안돼! 네! 아, 네! 여기 있다. 와! 와, 진짜 잘 찾는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아니, 가지 말고 잠깐. 어, 거기 동작 그만. 렌즈 뚜껑에 붙여놨나? 동작 그만. <웃음> 이거 열어봐봐요. 아, 진. 어쩐지 어막 불이 나게 접더라고 어, 어디 있었어요? 어디 있었어? 계단. 계단? 어. 예쁘다. 여기 공기가 되게 좋은 것 느껴진다. 이렇게 풀 냄새가 계속 나니까. 아, 하십니까? 지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! 하고 우리 마음 하나씩. 나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,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해서 두 개에서 열한 개. 열한개 찾았어요. No. 굉장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어? 굉장한? 아, 가자, 엄마. 하트 찾 <웃음> 가자. 나막 받고 막 울고 이러고 막 진상 부리면 어떡하지? 찾았어요? 걸어갈 때마다 한 번씩 제작진들의 눈을 봐. 어딜 쳐다보나. 저분들도 걸어가면서 아 여기 어디쯤 붙여놨을 텐데 하고 딱 눈이 가는 데가 있을 거야. 저또뭐뭐 뭐 찍고 있다 저기. 뭐지? 오빠 내말 맞잖아. 아닌데 우리 아! 이게 하트를 찾을 게 아니라 제작진 분들 눈을 봐야겠구나. 지켜보고 있다. 단순한데? 오늘 어, 오빠가 다아는것 같은데? <웃음> 아, 탔다! 다 아, 았다 어, 여기 하트. 두개 있네. 아, 등 가려워. 크어줄 까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하시고 저희는 데이트 마저 하다가 집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제 산책 좀 하자. 어. 이제 데이트 좀 하자. 어, 또까지 진짜 가자. 오빠 안녕. 아, 근데 선물하고. 아, 사실 상품, 상품, 상품, 상품. 상품. <웃음> 근데 이렇게 걸어 보니까 어때요? 저는 근데 원래 걷는 거 좋아해 가지고 사실 체력은 안 좋지만 걷는 걸 좋아해서. 저는 안 좋아해요, 사실. 그런데 이뻐서 그나마 걷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음. <웃음> 아. 복천동 고분군 사적 제 273호 A number of t s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 미션 성공 축하 기념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. 아. <웃음> 짠! 백화점에 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옛날에 보물찾기 할때다이쭤봤어요 <웃음> <얘기하셨잖아요. 웃음> 아닌데요. 아닌데요. 저저 보물찾기 저 되는... 하면은 막 프라다 구찌 사줬는데요. 어, 너도 그러지 재밌다. 않았어? 너도 샤넬 막 받지 않았어? 보물찾기하고? 그렇지. <웃음> 샤넬이 제일 싼 거였지. 갈게요. 고마워요. 스케치백. 백화점에서 산 명품 스케치백. 어쩌다 1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, 형님들. <웃음>